이승기 씨가 논란이 응. 됐어요 응. 알고 있어, 알고, 있어. 응, 알고 있는데 관계적인 부분이 좀 엮였다 그래 어?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렇게 나와 어. 그런데 이이선이라는 사람은 이승기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그러면 이선희 씨는 누구 편이에요? 물질적으로는 그 후코대표 편이지만 은 마음적으로는 이승기 편이야 원활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? 사대 시간을 놓고 보면 이둘 관계가 안녕하세요 월라신당의월라입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네. 저희가 오늘 사주를 네. 하나 가져왔는데 아유 아유 왜 이렇게 아파 이 여자 아파? 왜 이렇게 여기 막 온몸이 막 한기가 들고 너무 아파 지금 몸이 좋은 몸이 아니야 몸이 어디 다쳐서 아픈 거야 아니 골병 들었다 그래 마음의 상처든 뭐든 받아서 아픈 건가요 아. 어 마음의 상처는 너무너무 많다 앉아서 울고 있다 펑펑 울고 있다 이렇게 보여 그리고 이 사람이. 어딜 가나 계속 너무 힘들고 마음들 것도 없고 자기 마음을 다 말할 데가 없다 그래 그리고 너무 창피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한테는 되게 조금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삶도 힘들고 돈도 어디서 깨지고 몸도 깨지고 정신도 깨지고 마음도 깨진다 이렇게 나와 성격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? 성격 되게 쾌활한 사람이야 말이 많고 말로 일을 하는 사람 사람이고, 사람들 웃게 만들어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냐 그래 왜 이렇게 자기가 쌓아놓은 공든탑을 누가 발로 뻥 이렇게 찼나 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나와 근데 지금 힘든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려고 한다 그렇게 보여 어디든 얼굴이 비추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화상이 좋지 않아 우상이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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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 가수예요 선생님. 가수? 옛날 가수인데 이선희씨라고 응. 혹시 아세요? 응. 응. 왜 가져왔냐? 응. 최근에 이승기씨가 음원 저장료를 못 받아가지고 응. 논란이 됐어요. 응. 그 논란이 된그 후쿠엔터라고 있는데 응. 거기에 이제 이선희씨가 가담을 했냐 안 했냐 사람들이 응. 막 이런. 알고 있어. 응 알고 있는데 관계적인 부분이 좀 엮였다 그래. 그런데 이이선이라는 사람은 이승기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. 그러면 이선씨는 누구 편이에요? 물질적으로는 그 후쿠 대표 편이지만 은 마음적으로는 이승기 편이야. 그 후쿠라는 엔터 그 사람 손을 편을 드는 퍼센트가 더 많을 것 같아. 알고는 있지만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묵기한 것도 있다 요렇게 나와. 말하지 않아. 앞으로 이 이선희 씨랑 이승기 씨 관계가 원활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? 진심이 통할 것 같아. 이 여자분도 승기한테 마음을 열을 것 같고 승기도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떼내지 못해. 성격이. 그래서 어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 마음 이해합니다. 사제지간을 놓고 보면 이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야. 승기도 그냥 사제지간이지만은 엄마처럼 그렇게 여겼어. 사실 이번 문제 때문에 이게 사제지간이 틀어지는 거 아니냐.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. 사제지간 틀어지지않아그 마음은 동변상련이다 갔다 그래. 그런데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을 거야. 왜냐?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거거든. 이 승기는 배알도 없냐?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냐?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둘이 마음의 끈끈함의 관계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 뭐이 문제는 그러면은 잘 정리가 될까 요 정리 될것 같아 그 뭐야 누나는 내 여자라니까 그 아빠가 여기 내년에 조금 이걸 겪고 이겨가는 힘이 있어 그래서 정리정돈이 내년 중반 쯤에는 될것 같아 이선희씨는 그러면 내년에 구설이나뭐 이런거는 혹시 없을까요 내년까지 좀잘 넘겨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내년까지 잘 넘겨야 된다 그 대신에 표면적으로 올라오면 안돼 조금 우리 잠수라고 할게 표면에 올라오면은 진짜 구설은 마을수 없어 근데 이분도 되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야 알아서 조율을 잘할것 같아